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의 햄스터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해요. 요 작고 귀여운 친구들은요, 더워프 햄, 햄스터예요. 자, 이 친구들은요, 이렇게 한 가족이고요. 자, 이 친구들을 한번 오늘은 살펴볼게요. 안녕, 여러분. 나는 아이돌이 되고 싶은 햄스터예요. 나좀 보세요. 아다 하면 잘 나오고 있죠? 어어어 어, 어, 어. 야, 나도 좀 같이. 아니야, 아니야. 나만, 나만 나오면 돼. 자, 나 따라오세요. 요렇게 요렇게. 자, 귀엽죠? 아우 창피해 난 창피해 창피해 아니야 카메라는 이렇게 봐야지 자이렇게이렇게나좀잘 찍어줘요 이렇게 스마일러에는요 귀여운 햄스터 친구들도 있대요 이 친구들은 태어난지 두달된 친구들인데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난대요. 이렇게 채바퀴 챗바, 돌리는 것도요. 너무 귀여워요. 잘 놀죠? 이 귀여운 햄스터를 보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